성적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성적 입력 폼이 나타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개발 도구를 누르시고 디자인 모드 성적 입력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탭키를 눌러서 안으로 넣어주시고 성적 컨트롤 스페이스바 성적 입력 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 점 쇼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성적 입력 폼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창을 닫고 디자인 모드를 끄시고 성적 입력 폼을 클릭하면 이렇게 성적 입력 폼이 나오게 됩니다. 디자인 모드를 누르시고 성적 입력을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성적 입력 폼에 관한 설정이기 때문에 성적 입력 폼을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체크 박스에 관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 박스를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크 박스를 클릭할 때 이벤트 프로시저에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체크 됐을 때와 체크가 안 됐을 때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IF로 조건문을 주겠습니다. IF 한칸 띄우시고 CH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CHK 성별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 성별이 는 True를 적어 주시면 체크가 돼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칸 띄우시고 된 성별이 체크돼 있으면 엔터치시고 탭키를 누르시고 cmd 컨트롤 스페이스바 성별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성별에 점 .ca 캡션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캡션은 성별 단추에 적히는 글자가 캡션이 됩니다. 는 쌍따옴표 남학생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에 남학생이 적히게 됩니다. 엔터 쳐주시고 Shift-Tab Else를 적어주겠습니다. 엔터 탭키를 누르시고 CMD 컨트롤 스페이스바 성별을 선택해 주시고 점, C, 캡션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는 else면 성별이 true가 아니면이 else죠. 그래서 성별이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이 else입니다. 그때는 여학생을 적어주겠습니다. 엔터, 시프트 탭을 눌러서 커서를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엔드이프를 적겠습니다. 만약에 엔드이프를 붙여서 적어도 자동으로 한칸 띄워줍니다. 빈 칸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한칸 띄워서 문법에 맞게 수정이 됩니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창을 닫아주시고 디자인 모드를 끄시고 성적 입력을 누르고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남학생 체크하지 않으면 여학생이 됩니다. 스핀버튼을 클릭하면 5점씩 증감되는 숫자를 국어, 영어, 수학에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성적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하시고 스피버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어에 스피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해주는 프로시저가 실행이 됩니다. 이제 탭키를 누르시고 TXT 컨트롤 스페이스 바 국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는 스핀 SP 컨트롤 스페이스 바 스핀 국어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국어의 점수가 표현이 되는데 기본값은 일식 증가하고 일식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곱하기 5를 해주시면 국어가 위로 하면 1씩 증가하고 아래로 하면 1씩 감소하는데 위로를 눌렀다고 생각하면 1 곱하기 5니까 5가 되고 다시 한번 더 누르면 2 곱하기 5니까 10이 되죠. 그래서 한번씩 누를 때마다 5씩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성적입력폼을 더블클릭하시고 영어의 스핀 버튼을 더블클릭하겠습니다. 탭키를 누르시고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영어를 선택하시고 는 SP 컨트롤 스페이스바 영어를 더블클릭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곱하기 5를 해야 5점씩 증가가 됩니다. 다시 성적 입력 폼을 더블클릭 해주시고 수학의 스피버튼을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탭키를 눌러주시고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수, 수학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는 sp 컨트롤 스페이스바 스핀 수학을 더블클릭하시고 곱하기 5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창을 닫고 디자인 모드를 꺼서 성적 입력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스핀 버튼을 위로 누를 때마다 5점씩 증가하고 아래 스핀 버튼을 누를 때마다 5점씩 감소합니다. 여기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텍스트 이름이 시트의 성명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앞에는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으시고 디자인 모드에 성적 입력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성적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탭 키를 눌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성명이 B4셀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B4셀에 자료를 넣고 나면 다시 등록 버튼을 누를 때는 B5셀로 항상 마지막 셀을 마지막 입력된 자료에 다음 행에 자료를 입력해야 되죠. 그렇게 만들려면 앞에 했던 방법을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셀의 주소를 나타낼 때는 대괄호 사이에 넣어주시면 된다고 했죠. 셀 주소 B3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row를 적어주시면 B3셀의 행번호인 3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더하기 대괄호 열고 닫고 그 사이에 대괄호 사이에 b3셀을 다시 적겠습니다. 점 u r r e n t r e o n 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점, .rows.count를 점,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항상 쓰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b3셀부터 연속된 행들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면 b3셀이니까 3 더하기 3에서부터 연속된 범위가 없죠. 그냥 하나뿐이니까 1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1이 돼서 4가 되죠. 그러니까 b4셀에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4라는 값을 변수에 보관하면 쉽게 쓸수 있기 때문에 a는 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4라는 값이 A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셀스를 적어주겠습니다. Ctrl Spacebar 가로 열어주시고, Row Index는 행 번호인데 A 가지고 구했죠, 콤마. Column Index는 열 번호죠. A가 1, B가 2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를 적어주겠습니다. 괄로를 닫아주시고 여기에는 는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 저희들이 처음으로 넣는 자료니까 1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1을 넣으려고 하니까 1이라는 값을 따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있는 4가 들어있는 A를 바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A라고 적으면 여기에 4가 적히죠 근데 빼기 3이라고 하면 1 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1이라는 값에다가 한칸 띄우시고 AND 연산자 한칸 띄우시고 txt 컨트롤 스페이스 바 이름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1과 이름이 붙어서 나오게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아 주시고 디자인 모드에서 성적 입력을 누르시고 이름을 ABC라고 적고 등록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1ABC라고 입력이 됩니다. 창을 닫으시고 이 값은 다시 지우겠습니다. 디자인 모드 성적 입력을 더블 클릭하시고 성적 입력 폼에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이름은 정확하게 넣었고 이제는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 여기에 넣는 내용은 국어에 있는 내용이죠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국어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엔터 치시고 컨트롤 v 엔터 치시고 컨트롤 v 이제 여기는 3이 돼야 되죠 4 5를 만들어 주시고 국어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영어로 바꿔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수학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이 들어왔죠. 이제 엔터를 치시고 컨트롤 V 여섯번째 들어오는 값은 평균인데 평균은 국어, 영어, 수학 값의 평균으로 소수 두 자리까지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합계를 구해야 됩니다. 가로를 여시고 국어, txt, 영어, 더하기, txt, 수학 괄호를 닫아주시고 나누기 개수를 하시면 되죠. 3 하시면 합계 나누기 3이 돼서 평균이 구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시면 소수 자리수가 정확하게 두 자리로 구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서식을 정하기 위해서 포맷을 해주겠습니다. 가로 열어주시고 맨 뒤에 콤마를 찍어 주시고 쌍따옴표 0.00 을 적어 주시면 소수점 이하 두자리를 강제로 표시하게 됩니다. 가로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평가는 평균과 평가표를 참조하되 셀렉트 케이스 문을 이용해서 산출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평균의 점수가 0부터 60점 미만이면 가 60점부터 70점 미만이면 양에서 수음이 양가가 평가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참조해서 만들어주시면 되죠. 엔터를 쳐주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일곱번째 값은 수, 음이, 양가를 입력해 주시면 되죠. 쌍 따옴표, 일단, 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case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칸 띄워 주시고, 이제 여기에 선택할 값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평균을 가지고 수음이 양가를 결정할 거죠. 그래서 평균의 점수가 수음이 양가의 결정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수음이 양가를 적을 수 있는 평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평균은 Ctrl V 하셔서 이 뒤에 내용은 지우시면 되죠. 지워주시고 여기가 여섯 번째면 평균이죠. 이제 여기에 평균이 왔습니다. 이제 엔터를 쳐주시고 탭키를 눌러서 케이스 이즈를 적어주겠습니다. 케이스 이즈는 조건을 바로 적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한칸 띄우시고 작다 6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60 미만 이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탭키를 눌러 주시고 한번 더 눌러서 안쪽에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 형식을 계속 반복해서 쓸 거기 때문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를 하겠습니다 이제 두번째는 70 미만이면 양이기 때문에 70을 적어주시고 양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80 미만이면 미로 바꿔주시고 90 미만이면 뿔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값은 100 이하라고 굳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주셔도 됩니다 같다 100 이라고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로 적어 주셔도 완벽하게 동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else를 적어 줍니다 else를 적어 주시면 이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는 모든 값들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90 미만인 값들이 아니면 90 이상인 값들이죠. 그래서 90 이상의 모든 값들은 수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엔터 쳐 주시고 Shift 탭, Shift 탭, AND 셀렉트를 해 주겠습니다. 이제 수음이 양가에 대한 처리가 끝났습니다. 엔터를 쳐주시고, 마지막에 성별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나 해 주시고, 컨트롤 V, 파를로 수정해 주시고, 여기에는 cmd 컨트롤 스페이스바 cmd 성별에서 점 캡션에 글자가 적혀있죠. 캡션을 더블클릭해주시면 성별의 글자가 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름, 국어, 영어, 수학의 값들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국어 는 네. 연속으로 쌍땀표 두 개를 적어 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컨트롤 c 엔터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를 해주시고 국어를 영어로 바꿔주시고 수학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이름도 바꿔야 되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도 기왕이면 똑같이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지시한 순서대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맞추지 않아도 실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모든 설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창을 닫아 주시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모드를 끄고 클릭, 이름은 A, B, C 국어 점수는 45 영어 점수는 30 수학 점수는 25 성별은 여자로 해주시고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A, B, C 45 30 25 평균이 소수점 두자리로 표현이 됐고 앞에 숫자값이 너무 크죠? 그 다음에 수 학생까지는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이제 평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모드를 눌러주시고 성적 입력 성적 입력 폼에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그냥 더하게 하시면 숫자 값으로 바뀌질 않습니다 VAL를 적어서 국어, 영어, 수학을 숫자값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에 숫자값이 들어있어도 결국에는 문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문자로 처리된 숫자를 숫자값으로 변환해주는게 VAL입니다. 이제 이 값들 전체가 더하기이기 때문에 나누기가 먼저 되버리죠 그래서 이 나누기가 먼저 되기 때문에 더하기를 가로로 묶어서 우선순위를 더하기가 먼저 되도록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창을 닫으시고 성적 입력을 클릭하고 하하하로 하겠습니다. 국어는 똑같이 해볼까요? 45 30 25 이번엔 남학생으로 하겠습니다. 등록 그러면 평균 점수가 이제 제대로 구해졌네요. 여기는 100점 이상이니까 수가 나오는 게 맞죠? 마지막에 입력되고 나면 다시 입력할 수 있도록 값이 사라지는 것까지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은 추가되거나 삭제되어도 점수의 채점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추가 삭제하셔도 됩니다. 아무런 값이 없어도 되고 값이 많이 있어도 됩니다. 여기 표가 적혀있는 곳까지는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부분을 건드리시면 실격 사유가 됩니다 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는 추가 삽입 수정이 이루어지면 안됩니다